패턴이랑은 너무 안맞더라고요이 성황살랑한 분위기가 너무... 자라가 분명히 스물사라고 추천해줬는데 <목소리> 안녕 연우입니다 초여름 쇼핑을 자라에서 좀 해봤는데 이렇게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입어보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했는데 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입고 있는 요거 프릴 블라우스예요 제가 이거 매장에서 봤을 때 자꾸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런 프릴 디테일 있는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도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딱 봐도 요런 소재감이라든지 실루엣이 되게 내추럴하고 뭔가 에스닉한 느낌도 나고 여기다가 은근 카고 바지나 요런 바지 스타일링이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사이즈는 자라가 추천해준 대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웬걸 진짜 군더더기 없이 너무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요거는 일단 일단 파임이 이렇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교걸 분들께서는 이렇게 꼭 나시탑 한번 같이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딱 허리선에서 조금 끝나는 크롭한 기장이고 비친도 살짝 있고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무드라서 바닷가 갈때 이렇게 살짝 걸치기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블라우스처럼 좀잠고있긴 했는데 약간 나중에 가디건처럼 살짝 훌렁훌렁 걸치는 그런 스타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단추가 열고 닫기 조금 귀찮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좀 달려있는 리본은 쓸모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좀 당기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냥 달려있는 리본이더라고요 어쨌든 블라우스 되게 오랜만에 구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운 소비였다.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죠? 그리고 블라우스를 또 하나 더 샀어요. 이렇게 엄청 화려한 디테일의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비드 장식이 아주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닉한 스타일로 진짜 한 작년 정도만 해도 어? 저거 너무 과해하고 안 샀을 건데 올해 트렌드가 또 맥시몰이기도 하고 여름 되고 하니까 이런 디테일이 괜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 트렌드에 맞춰서 예뻐 보이는 거 맞겠죠? 괜히 또 나이 먹어서 이런 거 예뻐 보이는 건지 몰라 이렇게 뒤에 끈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따로 달려 있어요 이 제품도 좀 여름 제품으로 추첨이 맞춰졌기 때문에 엄청 과감하게 살결이 다 비치고 굉장히 또 비넥으로 파져 있잖아요. 얘도 꼭 이렇게 이너랑 입으시는 거 추천을 할게요. 이거는 아까 제품보다 훨씬 더 살랑살랑한 무드가 나는 그런 진짜 여리여리 슈픈 소재예요. 뭔가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얇은 블라우스처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딱 입고 나니까 진짜 에스니크한 무드가 많이 나지 않나요? 길이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엉덩이 위에 살짝 걸치는 정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비침이 있으니까 바지가 좀 많이 비치는 게 저는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입을 때는 약간 화이트 컬러의 하이랑좀 많이 매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 블라우스 되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되게 신화에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인데 이렇게 소매에 스트링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겉옷을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음. 소재감 덕분에 휴양지에서 입기도 되게 예쁠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과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뭐 초여름에 데일리로 입기도 되게 괜찮은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지를 샀습니다 제가 코스 빼고는 웬만하면 스파브랜드에서 바지를 진짜 안 사거든요 키가 좀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미지로 보기에도 소재감이 완전 내추럴하고 여름에 휘떼맛들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구매한 블라우스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길이가 뭐 이거 무조건 수선각이긴 한데 소재감 그리고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뻐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역시나 너무 길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수선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제가 잘라내야 제 키에서 되게 멋지게 운동화 살짝 위에 덮는 기장으로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분위기가 워낙 내추럴한 느낌이라 이런 건또 진짜 또휘뚤맛뚤이잖아요 소재감도 되게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너무 휘뚤맛뚤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이렇게 뒷주머니 이런 디테일,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카고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오늘 구매한 블라우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되게 하는 하늘 해보여서 체형도 조금 여리여리 해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반바지도 하나 같이 구매했습니다 를 이런 스파브랜드에서는 반바지 이런 기본템은 잘 건지면 진짜 휘뚜멜뚜 잘 입긴 하더라고요 저 작년인가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자라에서 반바지 사서 너무 잘 입어가지고 컬러대로 구매했던 를 기억이 방금 스쳐 지나갔어요 이거는 아쉽게 사이즈 미스입니다 자라가 분명히 스몰사라고 추천해줬는데 많이 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핀턱에다가 A라인 바지니까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매장 가서 피팅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입어보니까 미니스커트처럼 완전 A라인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기도 하고 핀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반바지가 와이존이좀 부각되거나 하체가 좀 너무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 되게 싫어하는데, 얘는 뭐 떨어지는 핏감이 치마처럼 A 라인으로 딱 떨어져서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군살도 조금 커버가 되고, 뭐 종아리라든지 이 무릎 위가 조금 날씬해 보여서 이런 핏 되게 좋아해요. 소재감도 보면 은 되게 탄탄하게 잘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디자인으로 카키 컬러 팬츠를 꼭 사고 싶었는데, 그건 또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것도 기본템으로 입기에는 퀄리티도 되게 잘 나오고 핏도 예뻐서 추천드릴게요 사이즈만 한번 입어보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 영상에서도 보기 드문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한번 구매했는데요 를 제가 큰 플라워 패턴이랑은 너무 안 맞더라고요. 화려한 패턴들이. 근데 약간 이런 장꽃 무늬들은 또 귀엽게 입을 수 있어서 한번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또 여름에 바캉스 떠날 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지랑 원피스 레이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아 저거 안에다가 데님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길이감도 딱 레이어 해서 걸어 다닐 때 바지 보일 수 있는 다행히도 길이감이 맞긴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어깨끈도 이렇게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뭐 묶어서 입고 다녀도 될것 같고요 뭐 이거 그냥 민소매를 입고 이거 블라우스 가디건처럼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또 바캉스 가기도 괜찮고 봄에 살짝 데이트룩을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자라에서 이런 원피스 처음 구매해 보는데 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진 않네요 음. 어,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웃음> 핵 간지템을 또 하나 샀어요 마지막 제품인데 바로 가방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자라에서 구매하지 못한 가방이 자꾸 아름거려서 그때 이후로 자라 맨날 가방좀 구경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손민수 해주세요 이렇게 화려한 비즈백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딱 쪼매면 너무 귀여운 이런 복조리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멜수 있는 스트링이 있어서 여름에 이렇게 딱 하나 메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약간 플라워 패턴 같기는 한데 국가에서 볼수록 이게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버랑 블루 컬러의 비즈들로 다 연결이 된 그런 디테일이고 그냥 이런 형태였으면 안 샀을 것 같긴 한데 옆에 좀해서 복조리처럼 나오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공홈 이미지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뭐 수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적당히 넣고 쪼매면 될것 같은 디자인 이렇게 옆으로 매도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작년에 고민하다가 안산 가방이 좀 한이 맺혔었는데 그 가방을 잃을 정도로 되게 너무 잘산가방이어고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이런 또 실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여운 비즈백까지 해가지고 여섯 가지 제품들 구매한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원래 스파브랜드에서 옷을 좀 많이 사는 편이 아니긴 해서 가지수가좀 적기는 한데 어, 그래도 안 입어보고 구매한 것 중에서는 진짜 어깨 만족도가 좀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이 많이 없어서 살짝 민망하긴 한데 제가 또 예쁜 거 쇼핑해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